아, 저희 크로텍에서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세계 최초 미세 조각 및 분진 제거 장치인 더스트 제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. 이 더스트 제로는 미국의 피사가 국내 및해외 독점을 갖고 있는 제품을 새로운 각도로, 즉 터보 사이클론 방식으로 개발한 제품으로서 국내 특허 및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더스트 제로는 심지어 함유된 분진이나 분쇄 후 발생한 미세 조각 및 분진이 기포의 아 제품의 기포를 발생시키거나 표면 상태가 불안정하고 제품의 강도 및 물성을 저하시켜 이를 제거하여 불량률을 낮추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며 최종 성형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가 절감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세계를 독점을 하던 미국의 P4의 제품에 비하여 가격은 3분의 1 그리고 어, 품질, 저희 선별력은 3배를 향상시킨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또한 이번 기회에 추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더스트 프로입니다. 이 더스트 프로는 더스트 제로의 장점과 저희가 아, 크로텍의 장, 그 장점으로 갖고 있던 분쇄 기능을 결합한 제품으로서 분쇄와 동시에 분진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. 이 또한 세계에서 최초로 선은 보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